안녕하세요. 오늘은 동글동글 애완뱀으로 인기가 많은 볼파이톤을 소개하려고 해요. 과거 아프리카 왕족들이 봉개체를 장식용으로 치장하고 다녔다는 것에서 유래되어서 공비단뱀이라고도 불리죠. 그 중에서도 클레오파트라가 평상시에 손목에 이 뱀을 감고 다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대요. 이 볼파이토는요 보아뱀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있는 애완용 파충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정말 다양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인기있는 종이기는 해요 최대 길이가 한 180cm 1m, 좀 2m 조금 안되게 크는 뱀이고요 몸통은요 굵고요. 그 다음에 짧은 게 특징이에요. 암컷이 보통 수컷보다 크다고는 하는데요. 저희 개체는 아직 암분을 짓지 않아서 크기 비교가 조금 힘드네요. 사육장은요. 온도는요. 보통 핫존는 30도 정도 맞춰주시고요. 쿨존는 25도에서 28도 정도 유지시켜주면 좋은데요. 그리고 습도는 약한 어, 6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사육장 크기는 뱅 전체 길이의 3분의 2 정도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위로 높은 사육장보다는요. 낮은 사육장이 좋아요. 자 바닥재는요.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습도가 요 너무 낮으면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 주시고요 습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어서 한기를 자주 식혀 주시면 된답니다 이 친구들은 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일강 요금 굳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직접 꺼내서 제가 좀더 살펴 볼게요 뱀들이요 탈피를 하게 되면 보이시죠 이렇게 전체 탈피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문을 열면 나오려고 이렇게 얼굴만 빼꼼 내밀고 있죠 볼파이토는 아니고요 킹스네이크인데요 바나나 킬킹인데 자 보시면 탈피를 마침 제가 영상 찍는 날 탈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뱀들은 이렇게 전체 탈피를 한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이뱀 탈피 껍질인데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정말 한 번에 잘또 벗었죠? 자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꼬리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정말 잘한 번에 잘 벗어야지 아이가 탈피 부절이 없겠죠? 이렇게 탈피도 한답니다 자 직접 꺼내왔는데요 자이 친구는 흔히들 백사라고 부르죠 그 슈퍼 루소인데요 자세히 말하면 슈퍼 화이트 다이아몬드예요 뱀이라는 생각만 빼면은 뭐 나름 귀엽고 예쁜 친구입니다 자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잘 보면 이렇게 공처럼 말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친구는 어, 뱀치구는요 온순하고 겁을 잘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겁을 먹으면 이렇게 몸통을 돌돌돌 말고요. 머리를 저 몸통 안에 쏙 숨긴대요. 이때 공처럼 보인다고 해서 볼파이톤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비교적 강한 친구인데요. 은근히 예민하면서도요. 거식과 편식이 좀 다른 뱀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순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만지면 그러면 아이들이 또 안 좋으니까 거시기 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자, 지금 슬슬슬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몸의 비늘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 제가요. 몸의 비늘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살짝 화면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사실은 어제 볼파이톤이 어제 밥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좀 건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조심스러운데요. 자, 보시면 자 얼굴 숨기려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 겁을 먹었다는 뜻이고요. 어? 얼굴을 숨기지 않고 움직이네요. 별로 저를 무서워하지 않나 봐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어, 촉감은요. 그냥 매끈매끈, 부들부들. 어, 일반적으로 좀 느낌이 음, 따뜻한 뭐 가죽 만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도망을 가는데요 자 얼굴을 잘 보시면 아 얼굴 보여드리기가 정말 힘드네요 자 보이시나요? 아잘 안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이 친구가 계속 도망가려고 해서 얼굴 보이기가 쉽지는 않네요 자 얼굴 보이시나요? 자, 얼굴을 보면 눈또있고요 코, 콧구멍 한 번만 보여주자 잠시만요 자, 이 친구의 눈 모양과 입 모양과 콧구멍을 잘볼 건데요 지금 계속 도망다녀서 보여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자, 보이시죠? 눈눈 눈 보이시죠? 코, 입다잘 보이시죠? 요렇게 생겼어요 눈모양은요 <웃음> 눈모양은요 되게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눈동자를 보시면 요렇게 생겼는데요 꼭 눈모양은요 똘망똘망하고 원형에 아까 보시다시피 동공이 보이시지만요 이게 실제로요 이 뱀뚜요 야행성 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행성들이 갖고 있는 고양이 같은 눈 있잖아요. 세로형 동공열 갖고 있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눈도 세로형 동공을 가지고 있답니다. 얼굴은요. 자세히 보시면 고양이 같기도 하고요. 뭐 얼굴만 딱 보면 굉장히 귀여운 얼굴을 갖고 있어요. 패턴하고요 색상에 따라서 유전변이가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골파이톤들이 그래서 모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알비노, 뭐 파스텔, 스파이더 등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브리드들이 번식을 되게 많이 하는 개체이기도 해요 먹이는요 주로 작은 설치류를 먹는데요 뱀을 크기에 따라서 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 볼파이톤들은요. 작은 설치류를 먹는데요. 뱀의 크기에 맞게끔 먹이시면 되고요. 어, 저희는 현재 현재 저희는 마우스 대를 먹고 있어요. 어, 지금 제가 사실은 뱀 길이하고 이런 걸다 비교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오늘 볼파이톤이 너무 활동적이어 가지고요. 쉽지 않네요. 자, 볼파이톤들은요 먹이를요 먹을 때 통째로 먹어서 소화하기 때문에 해동할 때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어, 해동한다고 너무 상온에 오래 놔두면 어, 그설치류가 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덜된 해동을 덜, 하, 덜 해서 주게 되면 아이가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끓이면 되냐 뜨겁게 끓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어, 먹이를 항상 주실 때는 자연해동해서 충분히 해동이 다된 상태에서 먹이를 먹여야 되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배비늘 같은 게잘 보이시죠? 제가 직접 꺼내서 이 비늘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늘 저희 이 슈퍼루소가 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작은 사육통에 사육통에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수명이요. 짧지 않아요.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알려져 있으니까 나름 긴 수명을 갖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사이테스 현재는 2급이어서 서류가 필요한 개체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마일러에 있는 오늘 볼파이톤 친구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스마일러 동물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중이신 분들은 좋아요 꾹!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